음. 여러분 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솔입니다 음. 저희가 드디어 1등 했어요 1위 했어요 오늘은 이달의 소녀의 생일이자 오비드의 생일이에요 알죠? 다이어리에 적어놔요 1위가수 됐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분들도 1위가수 팀장님이다. 막 이렇게 막 너무 지금 행복하고 있어요. 렌즈 닦아달래요. 됐다. <웃음>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희가 사전투표 해주신 것도 1등 했잖아요. 저희 다 알고 있다고요. 음, 음.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도 멤버들끼리 투표도 저희도 하고 스밍도 저희 해, 해가지고 너무 행복한데 으악! 다 오비 분들이에요 덕분이에요 오비 분들도 지금 너무 행복한 날이 된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네요 앞으로 오늘 1등을 시작으로 계속 이렇게 높이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저번에 팬사인회 했던 것처럼 릴레이로 할 건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명당 날 가까이서 볼수 있는 대신에 대신 시간은 조금 짧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소통을 해볼까요? 공중파 1위 고고5고 힘냅시다 왜 호응 안해도 지금은? 오! <웃음> 안 울었어요 저 이거 해명하고 싶습니다 에이. 제가 진짜로 저는 1위 후보 이거 딱 떴을 때 무대 올라가자마자 울뻔 했는데 이제 1위가 딱 발표되고 나서는 울지 않았어요 오해예요 <웃음> 나 진짜 일기에 적고 잘 거야 오 좋아요 일기에 적어야 돼요 오늘은 저희 생일이니까요 그 저희 이제 막방주라 아쉬운데 1위로 이렇게 선물 봐서 너무 행복하네요. 오늘 뭐 먹었어? 오늘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었어요. <웃음> 눈물 머금은 거다 맞다고. 내 네, 머금긴 했지만 흘리진 않았다고요. 소고기 먹으래요. 소고기 파티 할까요? 뭐야? 군 소리 쏜다. 네. 진수아너 그런 식이면 월드 스타밖에 안돼 <웃음> 감사해요 자 이제 릴레이니까 다음 멤버를 골라야 되는데 저는 오빛분들의 투표를 받을 거예요 지금 현진이가 앞에서 계속 <웃음> 자기를 뽑아달라고 그렇게 어필하고 있는데 저는 오빛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올리비아 해 당첨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드디어 오고 무서 <여기서 여기서? 웃음> 자, 저 아싸 <웃음> 안녕하세요, 빛들. <비틀. 웃음> <웃음> 와. 네, 저희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죠? v 이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아, 아, 운거 가지고 또 놀리네, 이 사람들. 아니 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뻐서 온 거여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은 정말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음. 울어서 눈이 빨갛다고요? 맞아요 주룩비아해 누구시죠? 유일 아유 이름 맞네 별명 많아서 좋겠다 주룩비아해 <웃음> 아... 저희 정말 어제 밤부터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오비들이 계속 투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봤고 저희도 정말 소화 정말 많이 들었어요 뮤비 정말 많이 보고 진짜 오비들 너무 고생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 1위 발표할 때 저희가 다 같이 손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 감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 떨렸어요 이달의 소녀 이름이 불리는 지도조차 모르고 그냥 멍한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정말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외국의 오빛들, 우리 오빛들도 너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오, 눈 감고 있는 거다 봤다고요? 어떻게 봤지? <웃음> 그리고 오늘 무대가 약간 좀 많이 웃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어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1위를 해서 잊었지만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었잖아 에브 가운트다 길만 걷자 오늘 웃는 것도 다 보였어 아, 어.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나 네. 그러면 이제 저도 다음 사람을 지목을 해보긴 는데요 옆에 부담스럽게 자꾸 서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댓글 첫 번째 올라오는 사람으로 해보겠습니다 제 <웃음> 댓글! 네! 전희진 나왔습니다 <웃음> 전희진 당첨 진정해! 메이쿤 집에 갑니다 아 생각보다 빨리 오면 됐네 댓글에 언니를 1분으로 말했어요아 진짜? 하 아, 오빈 안녕 저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어요 와 오빈 축하해 고마워요 진짜 방군소녀로 가장 보장 많았을 희진아 너무 축하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늘 제가 안울줄 알았거든요 근데 울더라고요 <웃음> 제가 무대 전까지 멤버들 막다 긴장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대기실에서 돼서 근데 전 그때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너무 태평했거든요 그냥 막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막상 무대 올라오고 그 집게 되는 걸 눈앞에서 보고 옆에서 폭죽이 팡 터지는 순간 진짜 이게 나오더라고요. <웃음>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진짜 그냥 뭐든지 진짜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다막 뒤에서 고생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오비 분들도 계속 뒤에서 응원을 해주시니까 그 좀. 아 진짜 댓글들 올리려고 하지 마요 아니 <웃음> 댓글들 어 자꾸 저의 아 진짜 첫 번째 소녀로 데뷔해줘서 고마워 사실 근데 저는 뭔가 1위까지에 이렇게 막 오래 걸렸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아예 그 자리를 서보지도 서보지도 못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사실 그래서 더 갑지게 느껴지는 것 같고 맞아요 오늘 3분의 1도 또 3주년 이어가지고 축하합니다 <웃음> 축하해, 감사합니다 축하해 <웃음> 3분의 어, 진짜 1 축하해. 진짜 저 어떻게 이렇게 딱 3월 12일 이날짜 맞춰서 이렇게 첫1일를할 줄이야 진짜 너무 몰라서 그쵸 명 진짜 아 너무 고마워요 <웃음> <웃음> 여기 머리 박제예요 광광 <웃음> <웃음> 아 진짜 오빛도 수고 많았어요 우리만 수고한 게 아니에요 진짜 네 여러분 이제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의 1위로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 멤버를 한번 불러볼 건데요 저는 댓글 순서 상관없이 제가 그냥 딱눈 뜨고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댓글로 계속 이름 하나 둘셋 김립 아? 아, 이 클립스옵니다 이 클립스. 안녕 사람이 용 그릇 안녕 일위 가수 팬오빗 언니 이거 왜, 필터가 왜 이래요? 그리고 아 조명 그렇군요 안타깝군요 이런 안녕 오비 기다렸죠 조 명을 찾아서 열심히 어 깜짝아 정진 소언님 너무 위협적으로 달려왔어요 와, 안녕 나는 니네 덕에 행복해 나도 니네 덕에 행복해 고마워요 저희가 제가 진짜 뭐지? 그 1위 후보가 될 거라고 정말 사실 예상은 조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금 기대를 조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전날 부터 아니 전날? 사실 전전날부터 저, 제가 잠을 잠은 잘 잤는데 이게 약간 조금 이게 너무 떨려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너무 긴장이 돼서 갑도요? 요 그렇군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막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너무 너무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그쵸 여러분도 다 그랬죠. 하세요. 네. 아그데 제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이달소한테 계속 이달소 소녀들한테 계속 여러분 노래 들으세요 여러분 스맹 하세요 여러분 뮤비 보세요 계속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뮤비 보고 같이 노래 듣고 막 계속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한 진짜 한 이틀 동안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아, 우리 1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1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 진짜 엠카 딱 진짜 가는 이날까지 그리고 엠카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긴장을 했. 그래서 딱 너무 긴장을 하니까 이게 딱그 진짜 직전 되니까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무대에 서서 이달의 소녀 딱 했는데 이게 긴장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게 이게 실감이 나야 되는데 이게 실감이 또안 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1위를 한게 맞는 건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한 이틀, 삼일 이렇게 계속 긴장을 하니까 딱 막상 이렇게 되니까 긴장이 또안 되던 거 있죠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근데 또 이제 딱 끝나고 나서는 너무 이게 또 갑자기 벅찬거예요 그래가지고 막막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막 하면서 케이크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뒤에서 막 제가 또막 지우랑 막 부둥켜 안으면서 막 엄청 울었어요 제가 또 그래가지고 막 카수 언니도 갑자기 뒤에 와가지고 나도 같이 해 이러면서 막 엄청 울고 또막 아이고 이제 바꿔야 된대요 <웃음> 그래서 엄청 엄청 오늘은 너무 소중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고 분들 덕분에 너무너무 소중. 중한 날이 됐습니다. 아, 랩했다고요? 아, 맞아요. 그랬습니다. 네, 이제 바꿔야 되는데 다음 순서를 한번 댓글로 저도 해보겠습니다. 저도 1번으로 올라오는 친구를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고원 등장해 주세요. <웃음> 오비 고마워요 사랑해요 역시 <웃음> <혹시> 오빛들 <웃음> 저를 픽해주셨군요 아 진짜 오비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오비 덕분에 정말 진짜 하루종일 웃고 하루종일 눈물 흘렸어요 되게 퀭해 보이는데 착각입니다 제제 제 목소리가 울것 같다고요? 또 지금은 울지 않아요 아까 조금 눈물을 이렇게 한 방울 흘려가지고 진짜 오빈 여러분 너무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저희 사실 진짜 무대 올라가면서도 다들 너무 떨려가지고 계속 손만 이렇게 붙잡고 막 옆에 이렇게 꽉 쥐고 막 이랬는데 정말 너무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도 옆에서 울어서 울었냐고 하시는데 정답입니다 제가 진짜 딱 이달의 수녀 이렇게 뜨고는 진짜 그냥 이렇게 어버버 이런 느낌이었는데 옆에서 이제 올리비아 해가 오열을 해서 제가 걔를 보고 이제 눈물 한방울을 그냥 옆에서 우네 이러니까 감정이 동기화돼서 살짝 눈물을 흘렸어요 살짝 아니잖아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소리야. 아, 믿어 드릴게요. 라고 하시네요. 믿어버리세요.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조용 <웃음> 네. <웃음> 네. 저희, 저희는 박고원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들리세요? 들리세요. <웃음> 너무 사랑하고 다 알죠 제 마음 정말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그리고 멤버들 거기 무대에서는 아는 멤버들 있지만 뒤돌아서 오열을 했던 또 추원이가 있고 다들 오열을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정말 정말 다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오베 오비 진짜 빨리 진짜로 만나고 싶어요 진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고 싶어요 오열의 소녀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다른 오열 오열하는 소녀를 데리고 올게요 여러분들의 픽은? 여러분들의 픽 빨리 올려 주세요. 오! 이브. 오! 오연이 소녀다. <웃음> 역시 아, 역시 오연의 소녀. 오야. 바로 그 밤에 딴딴딴. <웃음> 와 그, 이거 도대 무슨 일이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비 세요 여러분. 아, 오늘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울어 가지고 진짜 끝나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진짜 아이고투야막이랬었는데 이제 좀 진정이 돼요. 아, 진짜 오늘 1등은 우리 오비분들이 만들어 주신 그런 상이기 때문에 진짜 무대 위에서 너무 오비분들이 보고 싶었어요. 진짜 달려가서 너무 고맙다고 해 주고 싶었고 또 우리 안무쌤들께서 되게 <웃음> 되게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김화영 선생님 그리고 김현규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밑강 원두 강아지들 너무 고맙고 맨날 잔소리해 주셔가지고 감사해요 그리고 또아 저는 오늘을 위해 데뷔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 오늘을 위해 정말 데뷔를 했고 이거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진짜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았는데 어, 저는 근데 오늘 진짜 상받을줄 몰랐거든요 그냥 저희끼리 너무 후보 들은, 들은 거 그거 화면 보자마자 진짜 다 소리 지르고 진짜 이게 실화냐고 막 그랬었는데 와그 자리 서 있는데 도 너무 안 믿기고 이랬는데 저 진짜 땅보고 있다가 딱 봤는데 빨간 옷 입은 그 화면이 뜨면서 우리가 빨간 옷에 자켓이었나? 우린가? 이러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로, 진짜로. 우리가 빨간 옷을... 노래하고 있었잖아! 오자 올때 블랙셋도 안고 솔로가 시킨밋! 그런 만고 너무 진짜 떨렸고 제가 또 어제 꿈을 꿨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멤버들한테 야나 어제 좋은 꿈 꿨는데 그죠? 이거 어 해주 해주 알아 끝이 해주야? 좋은 꿈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 아 그냥 꿈이라고 했다 꿈내용 뭐였어? 요뭐아 여기서 얘기하면아여꿈 얘기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꿈을 꿨는데 이거 나중에 얘기하면은 아 그니까 좀 이게 뭐지 기운 세나갈까봐 나중에 얘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제가 꿈을 잘꾸서 이런가봐 농담 우리 오비 덕분이고 정말 <웃음> 우리 곧 앞으로도 또 많은 많은 활동들이 있으니까 소업 활동 끝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자주자주 자주 뵀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건강관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고맙고 네 제가 이제 가야겠네요 어 저도 어 여러분들이 말해주는 분으로 다음 교차할게요 올려주세요 음 아, 연누가 올라오네요. 그러면 저는 츄를 부르고 자가게요. 츄어요 츄를 먹고 요 츄를 요 츄를 먹 츄를 먹고 싶고고 그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오늘 저희 이달의 소녀한테 이렇게 행복한 1위를 안겨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은 오, 엄청 선배님들께서 이제 트로피를 안으실 때 굉장히 만져도 보고 싶었고 이제 저희도 그 트로피를 잡아보고 싶었는데 정말 오늘 신기하더라고요 트로피 안겨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오비 또요 트로피 깨으로 봤나요? <웃음> 보고 싶어 1위 가수 축하해 1위 가수 팬도 축하해요 지유 보고 싶어 음, 지유도 축해요또 우는 거 아니야? 아, 안 울어요 저는 온다! No! 난안울어 지금 네. 저안 네. 울어요 나안 네. 네. 온다! 온다! 네. 온다! 네. 아 아니야 안울어아 네. 저는 사실 아 자꾸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아기들이 자꾸 이렇게 슬퍼하고 울고 이러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짱 세니까요 <웃음> 최강 최강이죠, 최강 아, 그쵸, 맞아요 안 울어요 1위가 이번이 끝이 아닐 거예요 맞아요, 화이팅! 맞아요 맞아요 어, 왜냐면 <웃음> 어, 왜냐면 왜냐면은 왜냐면은 왜냐면은 음, 밋밋하게 데뷔하지 않은 지우 달달, 감사해요, 감사해운 거티나 야억을 맞아요, 화장이 다 번졌죠? 네, 교체하라고 합니다 여진이 나와달라고 하신데 여진이가 지금 아기라서 자러 갔어요 네 오, 자, 오. 자, 다음 멤버! 자, 저도 그러면 자, 뽑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불러주세요 자, 누구 남았죠? 하나, 둘, 셋 아. 로와 제리 언니. 드디어. 다체 그렇죠? <facult> <주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리입니다. 안녕.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원하고 원했던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이게 다 모두 5 0 0분들 덕분인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감동적입니다 어, 보고싶어요 저도 보고싶어요 어, 엘리가스나람지 맞아요 아이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아름다운 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고 축하해 아 아니요 네리버이 아직 안 자요 네 네, 차리 사랑해요. 네, 어, 네, 차리 사랑해. 어머, 웬일이래? 어, 어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뭐지? 어, 지금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 이럴 때할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모두 밥잘 챙겨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래야 돼요. 알겠죠? 네. 고. 아 맞아요 그리고 또 트로피를 딱 제가 마지막에 이제 딱 안았는데 이건 정말 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네, 트로피 다 가져버릴 거야 기대해 아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예요 음 아유, 아주 보라 하트가 아주 물결처럼 쏟아지는데요. 감사해요. 그리고 하슬언니 언니도 지금 이걸 보고 있겠죠? 음, 언니도 1위 축하해요. <웃음> 이제 아까 영상 통화한는데 언니는 그 뭐라 해야 되죠? 눈물 버튼, 아니라 그, 그 뭐라 해야 되죠? 눈물, 눈물을 이렇게 흐르게 만드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거예요. 맞아. 눈물 버튼이 요 맞아요? 눈물 버튼. 맞아요? 네. 눈물 버튼. 네. 그거예요. 맞아. <웃음> 맞아. 어 사랑해요. 좋아서 사랑해. <웃음> 좋아서 사랑해. 어, 좋아서 사랑해. 아 진짜 여러분들 이제 보라 하트 너무 좋네요. 행복해 애들아 여러분도 행복해 여러분들 많이 울지 말고 이제 기분전환으로 좀 하이하이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음 이렇게 끝나고 다음 멤버를 보여드릴 차례인데요 저도 이제 언니들처럼 이거 하긴 두 명이 남았어요 언니들 가바해보세요 비비언니 아 사라졌네 안 내면 진거나이가이보 누가 이겼어요? 나이가이보 비비 언니 비비 언니가 이겼습니다 비비 언니, 언니 커널 정진이 아어 아이고, 아 원래 <웃음> 아 죄송해요 아유무고고고 비비 <웃음> 고 비비 고 비비 여기요?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우리 현진이가 진짜 많이 기다렸는데 빨리 마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아쉽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웃음> 네 저희 진짜 데뷔 후에 첫 2위 이렇게 5주가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믿기지도 않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약간 여러 감정 너무 많이 꽉 차서 떠오른 것 같아요 진짜 저희 이렇게 수업도 이미 마지막 주기라서 뭔가 이렇게 마무리 때 마지막 이렇게 1위 하게 돼서도 진짜 정말 큰 힘이 되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앞으로 좀 진짜 많이 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느 진짜 이렇게 무대 첫일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음, 팬분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팬분들이 다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이 순간에 뭔가 오빛분들이 이렇게 봐야 뭔가 더 음, 완벽한 순간인 것 같아요 뭐요? <웃음> <웃음> 아니요, 다 울었어요, 이미. 이제 괜찮아요. 저희도 진짜, 저희 진짜 그거, 어느 생방 전에 진짜 다 같이 이렇게, 이렇게 투표하고 뭐 이런 거 찾고, 저도 가족한테 다 보내고, 뭐, 사전, 사전, 사전 투표하고 되게 여러 가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진짜. 아. 그래도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정말 마지막이 이렇게 될줄이가 진짜 너무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희도 진짜 이렇게 활동 6주 동안 하면서 너무 좋은 결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음하有 저희 중국분들도 계셔가지고 중국거로도 조금 할게요 음 <웃음> 谢谢니만 一直支持我有了你所以我们今天才可以获得更好的结果希望以后多有 기회에 뵙게 만요감사합다 우리 加油 그러면 멤버가 드디어 누가요 와 드디어 현진이에요 와, 여기 되게. <웃음> 아,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어, 무슨 말부터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오늘 그냥 뭔가 소감을 말하자면 너무 얼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떨려가지고. 음, 제가 안 울었는데 그게 약간 실감이 안 나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아 뭔가 지금 울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네어네어네오비 <웃음> 정말 감사하고요 어 실은 어 희진이를 보면서 더 눈물이 약간 날것 같았거든요 뭐 희진이가 너무 그러니까 울다 보니까 뭔가 그상하에줄때네 그게 가장 인상 깊었고 고맙다. <웃음> 네 그리고 뭐 이거 말꼭 하고 싶었는데 제 주변 사람들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고 또 이렇게 챙겨주시는 모든 스태프분들 뭐 회사 직원분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로 우빛 또 가족분들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저희를 위해서 맨날 이렇게 고생하시고 노력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정말 진심을 다해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아티스트로 오빈 여러분들께 밝은 모습으로 만나뵐게요 음! 댓글 보니까 어.. 고마워요 우리가 더 고마워 음, 감사해 음, 우리는 1위 아티스트다 괜사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무비 짱 앞에 무서운 언니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리본 세상 무섭네요. 무섭다. 감사 근데 이게 가로로 바꿔도 되겠죠? 안돼 안돼. 아이구야. 아니면 우리 언대가 어디다가 세워놔야 되나? 아,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 어, 빨리. 어, 여기. 클로징. 그래, 네, 빨리 클로징하고. 보이나 너무 심심다지나 너무 작아, 실 너무 작아시 우비 잠시만 수고 한 번만 해 주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 수가 없어. 이러고 말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할까? 아,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앞에 조금만. 에고, 요 다다한명씩 소감을 말해 줘. 네, 네. 정리해 주세요. 진짜 네. 여러분, 오비 네. 덕분에 저희가 1위를 했어요. 맞아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 내일 봐요. 안녕. 우리 오비 오비 오비 사랑해요. 오비 사랑해. 오늘은 일찍 자고 오늘 오늘들 부어서 나온 거 아니야? 진짜? 내일 와, 부은 와. 얼굴 확인해 주세요. <웃음> 오빛 오빅장... 사랑이.